지금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어요 우리 어디 가는거죠? 강화도에 문화적인 심볼이 하나 있으니 시문 창자문 서예관입니다 천자문 서예관? 창자문을 수많은 서체로 써서 전시해놓 오신 곳인데 아주 그 의미가 깊어서 기네스북에도 아마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어, 천자문 그때 아빠 한번 쓴 것도 영상 다섯편에 나눠서 올렸는데 <웃음> 그 천자문을 <웃음> 가서 보면 은 깜짝 놀랄만한 <웃음> 스케일이라고 해요 엄청 기대된다 와, 오늘 안개가 정말 장난 아니네 나름 무치 있는 날이에요 음. 여기 보인다 천자문사유관 시문 오. 천자문사유관 <웃음> 드디어 음, 크게 그래도 오! 근사하다! 오늘 진짜 원치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안세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제 컨셉을 이제 천재문을 하고 기타 작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너무 근사하네요 예 항상 그 천장을 써봐야 지 모르겠는데 음, 내 작품들은 주로 자전이 안 나오는 작품이야 거의 다 아. 그러니까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3,500년 동안 누군가 쓴 것이 자전에 나오잖아 예. 근데, 근데 그런 걸 이제 다통과해서 예. 소인이 그대로안 해서 또할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시대미 그러니까 현대미라고 하는 시대성을 살린 문자 네. 음. 그러니까 서예하면 그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내 작품을 보면 은좀 이상할 것 같아 음. 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시선한 느낌이라고 네.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작품은 천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천자문이지만, 백, 내가 지금까지 쓴 천자문이 백2물아홉개예요 백수물아홉 <웃음> 어, <129개의 웃음> 개로 썼는데, <웃음> 요거는 백수물아홉 개 중에서 요거는 일자서 천자문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공간에 한자 작품짜리 천자문이야. 이거 그러니까 천 개의 작품이라고. <웃음> 아. 한 자막 일자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런 자다 그러면 요거 한 공간에 요한 자만 보낸 얘기. 네. 그러고 어. 그래서 칸이 딱딱 쳐서.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칸이 쳐져 있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보면 좀 생소하지. 네. 음, 음. 그럼 이제 모래 살자도 이제 삼수변에 점수자가 네. 삼수변이 밑으로 안 보냈잖아요. 음. 이렇게. 정자나 옷자, 그러니이거 처음 볼 거야. 웬만한 서예한다 했을 때도 내 글씨 작품은 읽기가 어려워. 음. 음. 어. 그런 작품들다 많습니다. 네. 항상 모든 예술은 시대성을 띄지 않으면은 예술은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 음. 서예라고 보면은. 3,500년 동안 있었던 것을 현 시대에 어떻게 미감을 표출해 가지고 다른 관람자들한테 공감을 줄수 있느냐 음. 그걸 꼭 서해뿐만 아니고 조각이 됐든 음악이 됐든 음. 마찬가지겠지 예술 영역이라고 하면 시대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은그 죽은 예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 작품을 본다고 하면 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천개 작품지만 요건 열개 작품, 저거, 요 네. 한자짜리 갖고 이제 작품 것들이야. 이 아,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이 다섯 개짜리를한군데다 이제 이렇게 액자를 했지만은 네. 한한짜리를 본다고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의 나그도 네. 뭐, 따로따로 따로, 따로 다 이렇게 네. 했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 글씨를 잘 아시지만 선의 예술이기 때문에 네. 그 선을 갖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공감을 줄수 있느냐 음. 음. 그런 극치감을 줄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예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이 문자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죠. 공감 능력을 한회까지고 성도 또한 글자 가지 성도 상대하고 같이 공감을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좋지 않냐 <웃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두자짜리란 말이에요 네. 두자 이런 것도 자재리 찾아본 적 없어 네. 얼른 읽기가 어렵다고 이걸 한 가지 동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같이 함께 즐긴다 그런 뜻이 해동 그래서 서예라고 하는 거는 선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선 속에 어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맛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음. 산을 보면 산에 침엽수도 있고 화엽수도 있고 어? 또긴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죽으러 가는 나무도 있듯이 음. 한 글자에 그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자를 갖고 상대방에게 음. 에,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음. 참 좋은 얘기죠. 음. 음. 기 이제 작품을 보시면 이 방은 아주 작은 작품들지만은 어, 서울에저 가치를 보통 20년 최하 10년 넘은 사람들이다. 네. 기본 바탕에 요 네. 초소까지 다쓴 사람이면서 10년 넘은 사람 그 평균 15년에서 20년 된 반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작가반이야 네. 작품반이 아니고 작가반이다 음. 작가반이라고 하는 데 뭐냐면 작가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배양시키는 음. 그런 반이야 그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중 문제야 작가가 작가다 워야지 네. 작가가 작가 같지 않으면 작가가 아니다 음. 그 작가 반에서 그 사람들이 써온 작품을 보고 내가 한 번씩 표현해 보는 거야 아. 두 번도 한거 네. 아니야 그 사람 붓으로, 그 사람도 종이로 음. 그래서 여러 것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동락도그 작품이지만 마찬가지로 한 글자에 여러 가지의 그 성질을 다시 볼수 있어 음, 아... 응. 그러니까 다양하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뭔지 응. 빈빈이다 그러면 먼지 빈빈 또 누가 초소를 써왔기 때문에 초소로 체득이다 그럼 체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추사선생이 7배 정도까지 변화가 오는데 이게 보통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7배라는 게 회계 그 부피 그렇지 어... 변화가 어... 채득에 그래서 이제 한번 찍어가지고 다 그냥 같이 한번 해야 돼. 그랬을 때 아쉬웠다며. 번졌다가 이렇게 또 가늘어졌다가 다시 또 번지고 그러네 한 네. 번인데. 와서 이제 속도가면 빨리 갔으면 네. 안 돼. 그렇게 와서 천천히 가니까. 내가 안 걸로 또 희망을 맞아. 써온 사람들이서 희망이라는 게 뭐냐 희망이라는 건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앞으로 좀더 나은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고현상이 아니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음. 이제 그걸 도자기. 에 도자기에다가 이거 옛날에 다 해놓은데 집사람이 도자기를 했었어. 아 예예. 집주장 했는데 여기 있는 글씨들도 그 마찬가지다. 덕일신이다. 그러면 덕이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흙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나무나 모수로 써봤을 때, 또는 이런 음. 종곳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걸로 썼을 때그 질감을 어떻게 나타내냐 이제 그런 걸표현했어 그냥 알료로 거니까. 쓴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세게진 음. 느낌이 음. 좋으네요 그렇죠. 음.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진영 참 진짜 음, 가틀렸죠. 아. 반대로 가는 걸 생각을 못하지 작가들. 그니까, 나같이 이제 많은 서체를 공부한 사람은 음. 이 생각 자체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대는데, 음. 음. 공부가 틀린 사람들은 못하만 큰일 나는 줄 알고 자제를 찾아봐가지고, <웃음> 어, 자제히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웃음> 근데 나는 자전거 싸운 지 <웃음> 10년 남았을 거야. 와. <웃음> <웃음> <웃음> 자잔안보니까응 어... 그리고 앞에 내가 이렇게 써버는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다르게 써버리지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정각 작품들 다 다양하게 나와야 돼 너무 음. 좀와 음. 정각도 이렇게 작품으로 음. 하는구나 정각 그러니까 대단한 네. 거지? 이 작품. 에 정각도 선생님께서 직접 사람은 하시는 사람은 건가? 요그 주요로 있 작품들은 아, 이거 내가 청자다고저희가 작품 아. 작품은 제대로 못 했는데 과거했던 작품들고 아. 뭐, 최신 작품들도 있지 왜? 응. 자라든지 이런 업실 문자를 이렇게 네. 스패넷다든지 어 업실 문자도 이렇게 음. 편넷다든 아버꽃부터 현재까지 다 있어요. 음. 이한작품 여기 한중 전시에 나왔던 작품인데 그래서 이 전각이라는 것도 글씨 플러스 공예란 말이야. 그래서 음. 그 글씨라고 하는 거는 선의 예술이고 공예라고 하는 거는 미감을 음. 더 음. 음. <웃음> 디자인적인 느낌도 상당히 그렇죠 보네요음 대칭 구조로 가네이 이런, 이런 작품은 많이 선선 음. 한글이지만 광복 큰 기쁨이라고. 음. 음. 이거 가또 굉장한 예술인데. 음. 그 이런 거보면 내가 쓰는 거 이런 요 자전에 찾아보도 만만치 않아. 저는 자전에 늘안 해. 자, 그러면 이제 옆방에 이제 또한번 가야요. 아, 음. 자, 이거는 그 기화에다가 아, 어 네. 이게 해는 이거 0 년도 지난 작품인데 그 어디 작품작 같은 건 개관에 맞춰가지고 운집이야. 예, 어, 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보고 감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최근도 아니지 어떠한 2, 3년 됐는데 예술에 가까운 작품이래. 아... 어, 그래도 새로운 거 아마. 그 예해라고 어, 볼수 음... 있겠네요. 어, 그 그걸 저기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순수 법첩 위주로 쓰는 작품들은 별로 없어 네. 음. 그걸 뭐라 하냐법고창신이다 음. 서예가들이 나그 화가들이 다 법고창신 뜻은 알지만 그 실형하는 작가는 별로 없어 음. 음. 음. 선생님 글씨가 나중에 작자는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네. 이제 이런 작품은 수고. 한 10년 된 작품인데 네. 어, 여기 딱 공간에 말해서 그냥 보니까 복. 과 수를 예. 누린다 하니까 옛날에 이렇게 썼지만은 지금은 이런 작품이었지. 지금은 이제 이런 이런류의 이런 작품들이 많지. 이런 거. 어떤 거? 호운서, 호운융. 아 예. 호융이라고 예. 하는 건한 글자에서도 여러 소체가 나오지만은 음. 또 문장에서도 또 달라져. 그러니까 아, 이건 뭐든 아이템이니까. 그러니까 <웃음> 읽을 수가 없어. 서예가라고 해서 내가 글을 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그 어려운 걸로 하냐, 그대지만 피카소 그림은 그 당시에 화가들이 이해를 잘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예수는 뭐야? 끝이 없는 세계니까. 가다가 많은 거 보다 인생은 살다 많은 거거 <웃음> 그렇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로 가다가, 가다가 많은 거야. 남의 눈치를 보면 안 돼. 관객의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작가적인 장신이다. 예, 쓰신다 못들입니까 음. 근데 저 붓이 뭐, 이거 10분 질도 안 되지 뭐. 그렇죠 어, 네. 엄청 소리 많은데, 여기 다, 다 해도, 뭐, 저 위에만 해도 많아. 근데, 그거다 한번 놔보고. 조각으로 천사가. 응. 그건 선 자. 네. 어. 아, 그것도 글씨예요 응. 천사할때선 자. 그 옆에 옆방에 네. 가세요 음. 요기... 게그 이제 작품들과 한... 한글로 한 작품도 괜찮지 꽃보다 네. 아름다운 네. 음. 자유로운 정신. 정신. 와. 음. 요, 요, 요, 너무 아름 이거. 이거. 거글자에다 이거. 이거. 오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죠이러 이거. 이거. 이로 이거. 이거. 이거. 이 와 진짜 이야이뜯어여기이 자꾸 람들이체순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약건드고 뒤로 막 하다보니까 이게기울여고어 여기 방은 천장은, 방에 천장은 천장을 쓴게 지금까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천백한 오십여 점 천장을 쓰지 않았냐고 생각이 되는데, 백이십 몇 점이 아니고요? 백이십 아홉 개 소체로. 종류가. 그니까, 러요 가까운 로쓴 것이 통상은 한 여섯 동인데, 반절해졌쓴 거의 또 있고 점재 쓴 것도 있고 아. 국전재 쓴 것도 있고 또 화첩에다 쓴 천장문도 있고 대자 천장문 해가지고 92m 나가는 천장문 있어. 그러니까 각골이다 그러면 여섯 종류를 쓴 거야. 아. 그러니까 120개 하면 720개야. 여섯 아. 종류니까. 720개인데 그 후에도 몇 번을 더 썼어. 그래가지고. 한 1,150, 개 정도 쓰지 않았을까? 지금 그 기록을, 그렇기 때는데 정확히 낫다 잘 모르겠어. 와. 그 몰입해가지고, 그것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이니까. 2004년이요? 음. 음. 음. 그래서, 각골문체를 쓴 총장문. 여기는 주로 심은 자가 붙어있는 총장문이 거의 많아. 요거, 이제, 금문으로쓴 거지만은,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겠지. 요런 음. 거는, 저, 신라시대 데스크체로 쓴 천장이에요. 봉평비도 있고, 봉평비도 있고, 뭐, 남산비도 있고, 음. 응. 적성비도 있고. 데 이거는, 그, 내가, 1 9 92년도 첫 작품부터 이저 신라시대 때비를 내가 나갔거든. 아, 그니까 러 이거 연구한 지한 40년 넘었어. 아, 근데 우리 서단에서 신라비 쓴 사람들이 별로 없지. 예, 거의 못 봤습니다. 못 봤지. 그 다음에 요거는 종이 달명 후기 전에 그 모간지, 쓴 천장. 모간도 음.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를 시문에 색깔로 해서 다시 태어난 목간체. 음. 근데 요, 요석채가 아주 경쾌하면서도 헉, 음. 너무 매력있어요. 원래 목간, 뭐, 우리나라에 그, 밝히시는 게 선생님이시잖아요. 음, 음, 음. 그 그다음, 다음에 요거 그, 용문 석굴이라고 해가지고, 요, 오, 올 방필. 네. 방필이야. 그요 서체가 아주 특이해. 어, 그렇지. 음. 그다음에 저옆에 거는 초간 초서하고 목관하고 섞여져 있는 아, 서제요그렇 음. 그러니까 서예가들은 이거 쓰지 않지. 그렇지. 음. 그다음에 이제 요, 요거를 주로 이제 왕 g 지 글씨의 기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추사의 맛은 10% 정도 크거 우와 오늘 오길 너무 잘했다 <웃음> 그 다음에 이거는 <웃음> 초소 응. 초소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왕탁 글씨에다가 응. 어, 왕탁 글씨에다가 그 저기 응. 그 추사 아 살짝 작은 거 응. 추사권을 내가 왜 강제하면 내가 지금 추사작품을 많이 하고. 요 예. 음. 아. 이게 바로 이제 시범의 예서 체대를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전선을 한 10% 정도 섞어져 있는. 그러네요. 그냥 순수 예서가 아니지. 네. 아. 그냥 뭐 사실 비다 예인 비다 쓰면 지루해서 나는 못읽다 이런 경자도도 아주 재밌게. 차를 차 바퀴를 아, 원래 아, 있는 모습대로 가벼울 것 같아요 점잖게 하나 쓴 것이 여기 또 일반인들도 올수 있으니까 <웃음> 요, 요, 요 해서로 어, 북외 해서로 쓴 건데 이걸 보면 그사람 실력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댕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둘 잡히네 여기서 둘 잡히네 이걸 뭐냐면 그 전설을 아, 전설을 해소화 시킨 작품에 그러니까 전설고 해하고 반반씩 섞여져 있는 소체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뭐 자자자 찾아보 나오라 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공부거리를 엄청나게 남겨두셨네.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내가 3년 전부터 서예계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어. 그래도 아... 누가 뭔돈 얘기 보는 사람도 없어. <웃음> 그자 그렇죠. 읽을, 읽을 수가 없잖아 얼음 반. 전서를 해서처럼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전서와 해서를 이제 반 맞이. 아. <웃음> 어, 너무 매력있다. 전서와 예서를 또 전서고 예서고 섞으면. 아까 전에 그예서 재료하고 또 다르지 맛이 어, 이것도 정말 음. 그게 아주 특이하다 근데 <웃음> 이런 거 보면 하고자 할 욕자냐 이거 욕자가 이렇게 되는 거에요 <웃음> 음, 음. 골곡자에다가 하품자 <웃음>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그죠? 약 <웃음> 2년자 같은 거 쌍을 잡자 이두 점이 이당에서는 함께 해. 음. 제가 이제 선자은두 점을 설명 안 했는데 그건 내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웃음> 이당에없어어 <없애버려. 웃음> 그다음에 여러 비례소에서의또 한자짜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음. 하나의 작품인데 네 작품을 같이 이렇게. 그 국제미술시장에서 어떤 화가도 선 맛을 낼수 있는 사람은 없어 왜? 화 서해가도 힘든데 화가가도 힘그 선의 각질을 표현해야죠 음. 그다음에 이쪽 화 요거는 뭐냐? 안계 부량이 축체로 쓴천장 네. 관계 포장기가 10집은 1800여자가 되는데 <웃음> 네. 천자문에 나오는 건한 20자 정도밖에 안서 네. 근데 남애들은 그런 표시 쓰는 거니까 <웃음> 그래서 서예가라고 해가지고 천자문을 쓰는 게 가장 어려운 거 네. 천의 글자를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자신이 안으로 쓸수 있는 작가가 매체나 돼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조맹문 하는 사람이 여섯 개 서체를 썼더라고. 나도 네. 쓴서 보니까. 그다음 구양준리가세 개, 그다음 안진경이가 하나. 네. 그 우리나라는 저 한석봉이가 두개있어요뭐 네. 초소고 해소. 일본은 200년 전에 세개쓴 사람이 있어. 네. <웃음> 그래서 이 서체를 보면은. 많이 써가지고 나갔는지, 그냥 날짜로 나가는지 그거 아니잖아. 그 시일 뿐이야. 예. 그래서 과거의 투자인들, 우리 학상들 한번 써보라. 예. 써보면, 은 그것이 6m38이요. 이게 4일 대전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예. 6m38이니까 이거에 반이 더, 더 높은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걸 3년 전에, 장님을한 번에 알았어원사이즈를 때로. 아. 어. 그래가지고 그거 없고 나서 다시 이거는 오래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조체는 뭐냐면 129초 조체가 하나로 트는 그 것같아 하나로 트는 것같아 어.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치로. 나도 걸을 날 하여튼 이게 뭔지 알려야겠어요. <웃음> 다다 <웃음> 이게 뭐지 아니보자마 아! 그러면 고루자가 그 네. 산수변에 건너져야 돼. 구젯이 수변에고루쳤어그 물수를 옆쪽, 저쪽, 옆쪽으로 양쪽 나눠 남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몸은 묽고 묽게 쓰면서도 속도가 안 나죠. 네. 속도가 안어요 네. 보면은 이런 작품은 한국에서 초호를 작성하는데 초호을 작성해도 그여말안 돼요 어째 빨리 따라야 되는데 그 초호를 볼 수가 또 없고 그냥 흐린대로 날아가면 이렇게 요 <웃음> 저거 노트에다가 깍두기 노 아십니까? 아니 그냥 그냥 A3 정도에다가 제표를 아, 부스러워 아부스러죠 응. 불편을 어. 어, 네. 근데 그렇는 없었던 그들 지금 게 이제는 구데 그런 에초고작사에초고작사에라 대학 바로 작품때 되는. 네. 여기 거의다한 번씩 고 이런 거이요다한번 이제 다한 거예요. 다 것도 두번안잖아 이런 것도 맞거요 단군 창성 참성대는 단글신화가 어울려있잖아 여기 여기 딱 어울리는 장말로 <웃음> <당황을> 어, <웃음> 단글 참성대에서 단글신화가 어울린 참성대는 홍익보트다 음. 코믹 홍익인간을 보존하고 널리의선양한다 음. 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문원서체라는게 이건 원형체 음. 그래서 이거를 평론가가 아니라 지문체다 시문체 음. 음.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체가 나온 사람이 없어. 왕인지도 묻고 주사도 묻고 주사체라는 주사서품이라고 하거요 주사의 에 예서품이고 음. 음. 행서품지, 그렇죠? 구양순 음. 체라고 말체라고 하는 걸구양순 해석품지. 장악했다니마. 해서라는 체가 있잖아. 네. 음. 근데 이건 뭐라고 할수가 없죠? 어 음. 그래서 이게 오늘 제목으는 제목으로는 제는데 그래서 한마디를 줄이면은 내로다제목으로라말이는제목으로초반목라로는 제목으로는 제목으로는 제목으로는 제목으로는 제요으로에한목으로는 제목으로는 제목으로는 제목으로는 제는 이안 앞에 10m, 뒤에 10m짜리 화초이 음, 음. 여기 이것도 120채가 다돼 있는 거지. 120채 건이 돼 있는 거지. <웃음> <돼 있는> 거지. <웃음> 음. 음. 와. 저쪽. 아, 요기 여기, 요기여여기면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사람, 다 중국 사람들 그 서품을 많이 쓰는데. 내가 지금 다음부터 공부하는 게뭐냐 테마가 추사체야 음. 그래서 이게 추사예서체로 쓴 천장은 음. 이건 추사항서체로 쓴 천장이야 그래서 잘 보면은 완전히 맛이 이런 맛하고 달릴 거라고 음. 그래서 이 추사로 앞으로 내가 전실 해도 이쪽 방향으로만 나가려고 음. 그 지금 소연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면 음. 봤을 때 주사 채가 이제 다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주사 채를 갈 기사람도 없고 배우자람도 없다. 음. 유일하게 선생님밖에 없으니 선생님이 좀소양하고좀보을좀 해야겠다. 그런 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약간 요구를 많이 해요. 또다시 네. 집중적으로 지금 네. 공부하다가 보면 다른 재고로 많이 달릴 거예요. 몇십 년 전에도 그 식사 시간에 추사에 대한 네. 얘기하신 적 있어요. 아, 그래. 추사액을 대충 보지 말아라. 그 북끝 그래. 하나 하나가 살아있다. 하나 네. 하나가 이말씀하세 그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쪽 광이 쪽 맞지만은. 근데 이제 아무도 없을 같은 거 전시가 되잖아 이런 그 공간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치? 응. 응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의 천분지 정도도 못 걸었을 거에요 진짜 어. 응. 네. 아와 응. 이건 어디에다가 하신거지? 봐도 모르겠네 <웃음> 이게 바탕이 금속입니까? 아 아니야 그거는 저 캔버스에다가 캔버스 어 아크릴 아크릴 수영한 아 아크릴 와아 그래서 은판처 조용되버렸죠 그러네요 은색깔 먹을 <웃음> 뭐 물게 쓰으니까먹 안해도 그래 여러가지 색깔이 막. 그렇지 돌아가는게 도 자, 다지그 자, <웃음> 자, <웃음> 자, 자, 어... 자, 자, 만 자, 자, 자, 자, 자, 자, 상 자, 자, 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네. 여기는 딱 중짜. 여러분 자한한아 우리 중짜를. 음. 여러 사람들 아름다운 동이야한번하 음, 이게 또 중짜인데 그래서 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애야죠. 이건 무짜가? 흡무에이에이거이렇게 붙어있는 건데 띄어서 약권을 가운데도 쓰시는 오어한 <웃음> <웃음> <웃음> 인천에 가면 문학산이라고 있는데, 예. 정상에 그이 이 글씨도 두 배로 크게, 그두 지석을 음. 했어. 아. 그 석공 데리고 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탐구되니. 아. 그 날에 검색해보면 그 글씨가 나와. 그 누구든지 올라오면 거기서는 지어 <웃음> 근데 원본을 갖다가 시에다가 주는데 네. 이거 어디다 걸어놓을 거냐니까 뭐 대답이 시에 전화를 해서 내가 가져왔어 그 네.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디다걸어놨지 아. 여기 인천 사람들도 꽤 오니까 뭐 우리도 저도 인천입니다 아, 아 그래요 정도 어 그렇지 불가사리나 올라가 보시예 그럴게요 사람 인자 나무 모가 실수자 멋지다 미치씨. 정말 멋지다. 이 작품이 제일 안 자는 작품이야. 그보고 아 <웃음> 요즘은 이런 작품 안 하지. 근데 예전에 일반, 하신 거예요? 어 그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 이런 작품이지. 그렇죠. 익숙한 리보실. 느낌인데. 어, 어. 지금은 이런 유의 작품들이지. 어. 아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저는 어. 훨씬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네. 이런 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거 들을 청귀 귀를 뜻하는 거. 아 들을 청자야 들을 청자. 여기까지가 같이 글씨예요? 네, 요 요거 청자. 아 이킬 습자. 아 집당자. 화당 습자. 음아 그렇구나. 응. 공곡 전사. 와. 모란. 다 공간에 맞춰가지고 작품을 했으아 그러셨구나 아입으맞추신거예요그렇죠 <웃음> 거기에 맞추는작품이 줘야지 <웃음> 이층에 올라가서 내 작업실에서 네, <웃음> 네. 작업실이야 <웃음> 아, 이 작업실에서 이제